RJ는, <목소리> 이족보행이 맞는데, 이게. 꽤 편해서. 그렇죠. <목소리> 논란의 루머들, 아버지들의 해명이 필요하다. 뭐가 필요할까요? 자, 취미. 자, 취미 한 머리. 기정사실화. 기정사실화 하는 기정사실 게, 게, 게 맞는지, 대머리 논란 계속 지켜볼 것인가? 탈모하기라도 사드릴까요? 얘네 약간 그런 거지. 나중에 이제 어떤 에피소드로 잠깐 보여주겠있 원래 오케이. 그런 맛이 있잖아. 한가닥만 쓰.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있다 없다의 네. 약간. 아, 제 생각에도 약간 지금 뭔가 뭔가를 내놓기에는 음, 이 아이들의 거에요. 뭔가 과거나 조금 이르다. 예이 네, 스토리를 아무것도 공개한 된다? 게 없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음.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슈키와 <웃음> 쿠키는 절친이다 아, 아니면 사실 아, 웬수다. 아, 아, 아, 아, 절친인데 되게 많이 싸우는. 근데 이제 이제 사실친해이지 얼마 안 됐어. 음... 근데 이제 이이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이제 옛날 친구가 계속 보여서 옛날 친구한테 하듯이 했는데 너무 아프찮아 어... 쿠키야. 얘는 쿠키잖아. 부서진 그래서진 거. 부실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싫지만 괴롭힌 게 장난치고 이런 게 싫지만 그래서 음... 막 계속, 계속 막 장난을 걸어. 오늘 막 머릿속에 많네, 뭐가. <웃음> 아, 본인이야, 오늘 오빠가 되게 많더 쓰고 자려고. 아, 오늘 어, 느낌 오빠에 음, 뭐, 뭐, 뭐가 많아. 자, <목소리> 네발로티는 알제이가 목격되고난다 4족보행, 2족보행. 5월이 메인이 자, 어, 어, 어디에서 목격이 됐죠? 아, 나 근데 진짜 웃긴 건이 몸으로 진짜 네발로. 걸음 근데, 근데 걸음. 사실 이친구는이 2족보행이 맞아요. 왜냐하면 네발로 걸음이 머리가 너무 커 가지고 위로 들순 있어요. 이 친구. 돼지도 하늘 못 봅니다. 얘기는 음. 죽을 때는 하늘 본대요. 알제이는 그러니까 <목소리> 어떻습니까? 알제이는 <목소리> 예, 예. 이족보행이죠. 이족보행이 맞는데 음. 이, 뛸 때는 사족보행으로 뛸니다. 그게 편하죠. 그렇죠. 본능이 어, 나온 거 원래는 사족보행인데, 본능이 나온 거고. 평소에는 이족보행으로 다닙니다. 그렇지, 그렇지. 본능이 <웃음> 나온는건 사족보행. 그렇죠. 근데 그 과정이 나오면 웃기게 돼요. 점점 빨라지는 과정이. <웃음> 맞아요. 근데 아픈, 아픈 못보 자 몸이 자유자재로 늘어난 타타 한계는 없다? 한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몇미터까지 가는 건가요? 팔이? 최대 3미터입니다 3미터? 3미터는 좀 다른데요 한계가 없다면서 한계가 없다면서 한계는 지금 나온 그림 도 3미터 넘는 게 많아서 한계가 없다면서 약간 혹시 역대 가장 높이 갔던 게 약간 몇 얼마나 높은지 이거 다리를 이렇게 들었는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야, 야, 니가 실험을 해본 거지, 전세계 돌면서. 히말라야보다 조금 더 높은 거야. 그까지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? 타타의 이 사랑의 힘이 강해질수록 이팔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그 아, 점점 늘어나그 자, 고민이 되는 거야. 좋아. 아, 거야. 그래. 그래. 좋아. 그래서 타타가 처음에 혼자서 지구를 이제 정복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왔는데, 막 팔을 뻗었어요. 안 돼. 근데 한국 정도의 길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, 이 네. 아직 하, 이 지구의 사랑으로는 그렇죠. 그렇게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나머지 힘들이 필요하다니까. 그러니까. 그래서 오, 타타가 오, 매번 오, 힘을 실어해볼 때마다 이걸 늘려보는 거죠요이디어 아,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이제, 이제 전 세계를 뒤덮어야 아, 되는데 네. 팔이 아직 안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, 자기의 그렇지. 사랑이 이제 조금 더 전파될 수 있고 그 능력이 이제 조금 더 성장이 되면은 더 늘어나는 거죠 너무, 더 변형도 더 자유자재로 되고 아이디어 뱅크들이다 진짜 아, 애니메이션에 뛰어다니는 친구 못봤죠? 네 있어요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세요 예 관심이 없네요 네 저희한테는